안녕하십니까. 도난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대상포진이란 것은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 몸이 좀 약할 때 찾아오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이 바이러스는 신경에 매복을 해서 활성화되게 되면 피부에 홍반과 물집을 가지면서 통증, 결국 아파서 문제되는 이런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 아이 드신 분한테도 생기지만 이렇게 점점 젊은 사람들한테도 생기고 특히 몸이 약할 때 생기기 때문에 설사 치료를 병원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자꾸 재발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이 왜 생길까 그리고 이왜 생기는지를 근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기는 이유와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양회에서는 바이러스를 주 원인으로 생각하고 이 바이러스 이름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VZV라는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하시클로비어라는 이런 항치료제가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만 항바이러스제의 어떤 부작용과 그리고 재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라든지 엔세이드라든지 결국 또 증상 치료도 같이 동반하다보니까 결국 계속 같은 문제들이 반복이 될수 있다. 그러면 이런 서양에 대해서는 이런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통찰의학적 관점에서는 한 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간접적 원인, 직접적 원인, 환경적, 시공간적 원인이 같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대상포진이란 것이 생겼을까요? 통찰의학적 관점에서는 감각신경의 번아웃 증후군이 대상포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어, 감각신경을 과사용을 너무 한쪽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너무 한쪽을 안 썼을 때 생긴 것이다. 너무 한쪽을 많이 쓰면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계속 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공급이 안 됨으로써 어, 감각의신경에 어떤... 녹초가 되는 그런 급피로도가 오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어, 내가 감각신경을 한쪽 을안 썼는데 갑자기 몸이 피곤하거나 3일 밤낮이 뒤바뀌면서 어, 일을 한다든지 간호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었때 몸에 갑작스런 이런 에너지 부하가 생기는데 감각신경은 거의 쓰질 않았다 그러면 어, 거기에서 오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어, 이런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너무 많은 에너지를 순간 많이 쓰게 되면 감각신경이 결국 퍼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어, 한쪽을 너무 많이 써서 퍼지기도 하고 너무 안 써서 그쪽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는데 순간 그쪽을 많이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쪽도 퍼지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어, 결국 감각신경의 녹초현상, 어, 퍼지는 현상의 대상포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왼쪽으로 항상 잔다. 그리고 웃을 때 오른쪽으로 많이 웃고 어, 오른쪽으로 음식을 많이 씹는다 어, 그리고 그분은 어, 항상 사무실 일을 하기 때문에 다리는 쓰지 않고 오른손잡이고 오른발잡이다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오른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왼쪽을 많이 쓰지 않죠 그런데 어, 피곤한 일이 최근에 생겼고 부모님이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되셨다 신경 쓸 일이 엄청 많아져서 불면에 시달렸다고 생각하면 신경의 재생이 밤에 이루어지는데 밤동안 신경의 재생은 이루어지지 않고 먹는 것으로인해서 신경을 만드는 재료를 쓰는데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밤에 건설은 되지도 않고 쓰이는 것은 감각으로 많이 쓰이면 결국 감각이 퍼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왼쪽 3차 신경으로 나와서 턱이든 눈 쪽이든 코 쪽이든 이 감각 신경에한 군데가 문제가 생겨서 대상포진이 생길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오른손으로 골프를 치면 항상 이쪽 전극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반대쪽으로 왼쪽은 안 쓰게 됩니다. 이분이 어, 여행을 가서 밤낮이 바뀌었다.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굉장히 곤두 써 있다. 그리고 어, 왔다 갔다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녹초가 되면 결국 왼쪽 몸에 어, 대상포진이 올수 있다. 결국 들어가는 재료는 적고 만드는 거는 덜 만들었는데 쓰는 거 많다. 그러면 감각신경에 결국은 어,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러면 결국 그게 퍼져서 어, 몸에서는 번아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특정 몸 한쪽이나 얼굴 한쪽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운동신경의 번아웃 증후군과는 사뭇 다르지만 지금은 감각신경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상포진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재발 없이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겼고 감각신경의 신경막에 이상신호가 생겼기 때문에 신경막 재료를 이루는 그런 음식을 입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신경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냐 어, 예를 들어서 비타민 A는 어, 신경막이나 어, 소화점막, 결막, 호흡기점막 등 이런 장벽을 이루는 데 쓰이는 부재료가 될수 있고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어,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이고 비타민C는 신경세포의 콜라젠 합성에 쓰이는 부수적인 재료로 쓰이고 비타민E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막의 기능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비타민 A, B, C, E가 재료로 쓸수 있고 아미노에시드 중에서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재료로 쓸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료들은 대부분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지만 식물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동물에는 림프 오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식물식을 이용하는 을 것이 좋겠고 필수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을 주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필수 지방산에는 오메가3, 6, 9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해조류나 곡류, 채소, 과일 등의 EP나 a DH로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꼭 등푸른 생선을 먹지 않아도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메가6나 9는 해바라기 씨라든지 각종 곡류에서 나오는 오일로 오메가6, 나인을 어, 섭취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공유, 어, 채소, 과일 등에서 이런 불포화 지방산, 필수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신경재생 재료가 아무리 입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어,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간은 자는 시간이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잘 주무셔야지 결국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건설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세 번째는 운동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 감각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긴 것이고 이런 감각신경과 생각신경에 대비되는 것이 운동신경입니다 어, 이런 운동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생각을 적게 하게 되겠죠 우리가 어 쉽게 말하면 중노동을 하면서 더셈 뺄셈 이런 수확을 하기가 쉽지 않듯이 몸을 많이 쓰면 생각에너지가 적어지고 생각에너지가 적어지면 보는 감각에너지도 같이 적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감각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빼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도 빠지고 근육들로 인해서 피부로 공급이 잘 되고 감각신경 공급이 잘 되면 어, 결국 감각신경 재생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할 때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 게 좋으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골프를 쳐서 많이 돌리는 연습을 했으면 왼쪽을 안 썼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을 많이 돌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오른손을 많이 써서 뭐 일을 했다면 어, 예를 들어서 설거지도 왼손으로 어, 칫솔질도 왼쪽으로, 머리 감을 때도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쓸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체를 많이 썼다면 하체를 많이 쓰셔야 되고요. 결국 내가 안 써왔던 운동신경을 계속 쓰는 것이 그냥 단순히 헬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안 써왔던 몸의 근육을 좀 깨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감각신경을 차단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결국 어, 그 대상포진한 것은 감각신경을 한쪽으로 너무 많이 써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감각신경을 차단함으로써, 어, 에너지의 누수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가장 우리가 감각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시각입니다. 시각. 눈을 일찍 닫아야 된다. 눈을 일찍 감는다. 그 말은 일찍 주무신 것도 포함이 되지만, 중간중간 쉴 때, 어, 폰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소파에 앉아서 시각에너지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시각 에너지를 차단한 것이고 시끄러운 곳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조용한 방에 있는 것이 청각 에너지를 쉬게 하는 것이고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간식을 먹지 않아서 후각과 미각을 차단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각과 청각, 미각, 후각 등의 에너지를 감각신경을 차단한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내가 어떤 감각을 많이 써 왔느냐 오른쪽 눈을 많이 썼냐 왼쪽 씹는 근육을 많이 썼냐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서 어느 쪽 감각을 많이 썼길래 어느 쪽 감각을 안 썼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서 안쓴 감각을 깨우고 쓴 감각은 좀 차단한 것이 결국 편측을 많이 썼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편측의 감각을 많이 썼냐 안 썼냐를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셔서 그만큼 너무 과하게 쓴 것과 너무 안쓴 것을 한번 비교해서 균형을 맞춘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올려드린 마음 시리즈 1편에서 6편까지 째 보시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관점을 바라봐야 될지를 보면 스스로 어,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라는 것은 감각과 신경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정적 사용을 차단하려면 이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는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 그대상포진이란 것이 어, 많은 사람들이 재발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병원이 명이라그래서 갔는데 잘안났더라 이러면서 어, 사실 혼돈에 많이 쌓이는 부분들이 많고 나았다가 안 나았다가 계속 반복이 되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 약에 의존하기보다 돈안 드리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요약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식사를 잘 하셔라 음식으로 신경 재료를 꼭꼭 씹어서 소화를 잘 시켜서 드시라 두 번째는 어, 이 재료는 밤에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경 생산이 이루어지는 밤에 잘 주무시라 세 번째는 감각을 많이 쓰고 운동을 안 했으니까 운동에너지를 많이 써서 감각과 생각에너지를 줄여라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 감각신경을 차단해서 을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의 감각에너지를 차단해야 된다그것에 가장 어 대표적인 어 좋은 치료 방법이 여기 보시면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대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않지만 마음 하나만, 생각 하나만 바꾸면 이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한테 또 다른 기회이고 또 다른 도전, 극복을 할수 있는 중요한 어, 상황임을 인식을 하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이다. 이 부분은 마음씨즈를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너무 어, 이렇게 대상포진이 실제 걸리신 분들은 내가 어떤 감각을 많이 썼길래, 어떤 감각을 안 썼길래 내가 왜 이렇게 됐었는가를 스스로 대달해보시고 이런 방어 심리를 풀고 연결 심리를 올리고 결국 남을 도와주고 몸을 동작을 많이 써서 진정한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